다섯 번째 게임에 오신 참가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다섯 번째 게임은 진검다리 건너기입니다. 앞에 보이는 한 쌍의 유리는 두 가지 유리 강화유리와 일반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. 참가자들은 앞에 놓인 한 쌍의 유리 중에 어느 쪽이 강화유리인지를 판단해서 반대편까지 무사히 건너가면 통과입니다.